내 이름은 한서윤. 평범한 여고생이라고 해야 될까? 나는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버림받아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. 그리고 사진 속 이분은 나를 입양해 주신 아시아 세계 최고의 마피아 조직보스, 우리 아버지다. 어릴 적 나만 입양된 것이 아니었다. 총 10명의 아이 중 아버지의 살인병기로서 인정받는 아이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마피아 조직에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살아남기 위해 후하게 살인기술을 웠다그후 나는 아버지의 살인병기이자 킬러가 되었다. 그리고 나에게 또 다른 죽여야 하는 타깃이 들어왔다. 이번 타겟은 한국 대기업 아이 i 이 그룹 손자구나. 아마 경쟁 기업에게서 들어온 의뢰겠지. 나이는 19살. 다니는 학교는 잉여고등학교. 19살이면 나랑 동갑인데, 안타깝네. 하지만 나에게 그런 건 상관없지. 그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뿐이니까. 나도 킬러가 되지 않았다면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텐데 하... 내가 평범한 여고생처럼 보일 수 있을까? 어? 어? 너 뭐야? 너 뭔데 어깨빵? 어? 앞을 잘 보고 다녀야 될거 아니야? 죄송합니다 죄송? 사람 죽이고 죄송하다면 다야? 내 어깨를 봐! 어? 탈골됐잖아! 너 이거 어쩔 거야? 어? 그렇게 심하게 부딪힌 건 아닌 것 같은데... 어? 그게 죄송한 사람의 태도야? 얼굴은 반반해가지고 오빠랑 조금 놀아주면 생각은 좀 해보고 어? 조용히 지나가주세요 안 그럼 많이 다치실 거예요 어 이게 뭐라는 거야 어? 오빠랑 놀면 된다니까 어? 어? 아이 얼른 가자니까 어? 따라와 얼굴 반반을 가지고 와 어쩔 수 없다 정확히 3번 척추를 빠르게 가득한 뒤 고개를 숙이면 뒤쪽으로 가서 제압하는 목뼈를 꺾어 기절시키는 수밖에 아이 뭐 하는 거야? 오빠랑 좀 놀자고. 어? 당신 뭐야? 에? 당신 뭔데 우리 학교 학생을 괴롭히는 거야? 넌 뭐야? 죄수 같은 아 어? 너는 아이와이 그룹 손자 김민우? 별 것도 안 되는 게 까불고 있어. 에, 오빠 생거 봐주야 오빠가 저기 앞에 분식점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어? 가자고 어? 싫다고 예. no. 말했을 텐데요 어? 롤롤롤쓰러? 어? 아아? 이즈 어? 얼른 도망가! 내가 잡고 어? 있을게! 아으으... 아, 아 뭐해! 얼른 도망가라니까! 어? 아, 아, 아! 아! 기절한 거야? 어쩔 수 없네. 내 네. 인물을 네. 방해하는 녀석은 암살하는 방법밖에 <웃음> 학생들! 거기서 뭐하는 거야! <웃음> 학생 괜찮아? 아. 네, <웃음> 확실해. 아이와의 그룹 손자야. 지금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... 아, 그런데... 역시 지금은 아니야. 바로 뒤에 경찰들도 있고 응? 일어났어요? 어, 내가 기절한 건가? 어? 넌 아까 그 여학생... 네아 지켜주려다가 내가 쓰러져 있네요 미안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지켜주지 못했네요 지금 보니까 피가 나요 아, 어, 아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예요? 아! 아 죄송해요 그나저나 지금 시간이 몇 시죠? 우리 지각한 거 같은데? 음... 지각이다 그럼 안녕! 다음에 또볼수 있으면 저희 또 봐요! 안녕! 아, 지각할 뻔했네... 야! 민우! 왜 이렇게 늦었어? 어? 너왜 입에서 피나? 너 누구한테 맞았니? 아... 별건 아니고... 그냥 무슨 일이 있었어? <웃음> 어제! 내가 가지고 오라던 거 가지고 왔지? 아, 다 당연하지. 고맙다. 잘 쓸게. 어. 아. 어, 얘들아, 좋은 아침.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단다. 자, 들어오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. 난 한소연이야. 우효 미녀지. 와 진짜 이쁘다. 조용 조용. 어? 쟤는 아까 아침에 만났던 그. 그래 마침 민우 옆자리가 비었으니 저기가 좋겠구나. 응? 저기로 가래. 아, 그럼 다들 전학생이랑 친하게 지내고 여기서 아! 아침 조회는 끝. 음. <목소리> 아. 어? 안녕, 세훈아. 어, 응. 안녕. 너 부끄러움이 많구나. 난 진현이야. 잘 부탁해, 전학생. 야, 민호! 너 이런 이쁜 어? 애랑 같이 앉아도 좋겠다? 이얄... 이러다가 사귀는 거 아니야? <웃음> 민호야, 쉬는 시간에 이따가 같이 매점 갈까? 갑자기? 어? 뭐야? 전학생, 둘이 아는 사이야? 어, 아는 사이는 아니고 아침에 잠깐 무슨 일이 있었거든 야, 이러다가 민호, 여자친구 생기겠네? 응? 음?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짝꿍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전학생, 얘랑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게 좋을걸? 민우가 우리 학교에서 무슨 위치 있는지 잘 모르나 본데 지현아 그, 그만해줘 그... 그만해줘? 야너 일어나봐 많이 컸다? 아눈 봐라 너안 맞은지 오래됐지 응? 내 말도 끊고 많이 컸어? 여자 앞이라고 자존심 세우는 거야? 응? 아니 그런게 아니라 요즘 네가 돈좀 나한테 주니까 네가 뭐라도 된거 같아? 응? 그만해. 어이구. 전학생. 짝꿍이랑편 드는 거야? No. 미리 편은 안 드는 게 좋아. 우리 반 왕따거든. <웃음> 그래, 소윤아. 내편 들지 마. 그러면 넌 왕따 친구가 되는 거잖아. 전학생. 들었지. 너도 왕따 되기 싫으면 편드지마민아 어? 어? 매점 가자. 어, 어, 어. 아침에 고마웠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매점으로 불렀어. 아니야, 내가 할 말이야. 도와줘서 고마워. 근데 너는 내 이름 어떻게 한 거야? 나 알려준 적 없는 것 같은데. 아까 널괴롭히네가 말했잖아. 아, 맞다. 그나저나 또 추한 꼴을 또 보여줬네. 난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난 건지. 아니, 넌 약하지 않아. 아침에도 날 구해줬고 아까 교실에서도 내편 들어줬잖아 말 뿐이지만 고마워 아이와이 그룹 손자인데 왜 돈도 많은 애가 학교에서 막 꼬다니는 거야 불쌍하네 아, 아니야 아니야 동정하면 안돼 죽이는 건내 임무잖아 친해진 뒤에 조용한 곳에서 처리하는 거야 아! 아씨 살살해! 아이씨. 아 진현아 괜찮나? 아, 괜찮겠냐? 아 교실에서 친구들 앞에서 날 쪽팔리게? 아어떻게 여자애한테 들은 놈냐? 어? 나 진짜 쪽팔려서 학교에 소문이 쫙 났다 네가 여자한테 졌다고 아, 보통 여자애 아니야 진짜 중옥이 안 보였다니까? 에휴, 진현아, 진현아, 진현아. <웃음> 형이 알아서 처리할게. 보고만 있어. 어디 갔나? <웃음>